안녕, 친구들. 니꿈 퀴즈의 유니 꿍이에요 짜잔! 오늘은 유니와 꿍이가 추억의 달고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? Here we go! 자, 유니와 꿍이가 달고나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 있는지 먼저 설명해 줄게요. 자,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설탕, 식소다, 그리고 추억의 달고나 세트의 키트. 어, 그리고 나무젓가락이 필요해요 그리고 맞아 고체연료하고 화로도 필요하거든요 설탕을 녹일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Here w 웨이 고 친구들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서도 이 국자가 있어야 돼요 이 국자로는 설탕을 녹일 수 있는 알루미늄 국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국자에는 먼저 설탕 두스푼을 넣는데 먼저 화로에 불을 켜할게요불 타고 우와 고체 연료가 불이 붙었나? 오 붙었다 붙었어요 자 설탕을 한 스푼만 넣을까? 너무 많으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한 스푼만 넣고 진행을 해볼게요 거꾸로 많이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기요 유니 <웃음> 주문 좀 외쳐줘봐. 뭐요? 주문. 무슨 주문이요잘 녹으라고. 어 녹았어 녹았어 녹았어 녹았어 녹았어. 녹았어. 아, 유니 녹았네. 한 스푼 채가 될 키. 한, 이렇게, 한, 한, 한 사... 꼬집? 한 꼬집 넣어줘. 이만큼요? 네, 그만큼 위에다 쑥쑥쑥 뿌려주세요. 잘했어. 어 손이 너무 따뜻하다. 어디로 젖 이따가, 이따가 씻고. 어디로 야지 음 여기 빨간색에다가 들키요? 네. 어, 이번에 잘된것 같아. 오호호. 좀 됐어. 자, 조금이나마 작게 해서 19876534 0 띵띵띵 자, 놓고 끝났어요? 응? 끝났나요? 또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. 그냥 눈이 감을게요 살살 오, 됐어 거예요? 됐어 됐어 됐어 하트 뭐? 어떤 거? 비둘기? 비둘기? 네 비둘기 비둘기 꼭 눌러주고 뜨거워 아, 뜨거라 진짜 어, 뜨거워 됐다 아, 여러분 비둘기 달고나 완성했어요. 비둘기 달고나 드디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금 세번 끝에 냈어요. 어때? 요잘 만들었어요? 진짜 잘 만들었다. 친구들 오늘 이렇게 유니아 공이가 달고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어, 재 재밌... 달고나 만들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여기요 눌러주세요. 꼭꼭꼭.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볼게요. 그럼 친구들, 안녕! 이거 하나 먹어볼까? 그래. 입고독고독. 음. 네. 입 꼬득꼬득! 음! <웃음>